Today is bad weather, raining My last present, this one I, I want in b a c i n k o h yeah. oh! If you want Thank you Thank you It's quite heavy, right? Yeah Yeah Expensive? It's not expensive This is a gold, gold one n a t o r Yeah, yeah, one y e r Oh, that's a lot of money, man oh, For my parents', for parents? present <laughs> oh. <laughs> <laughs> They must b e v e r y happy Kind of, you know, Chinese yes, so, kung fu uh, uh, movie yeah, yeah, yeah. Okay, you... Ah, yeah, yeah, yeah <laughs> In my heart Oh, oh, oh. In, my, in your heart, okay, And, that's uh, good I think she's trying to ask if you have And then we have to live in, right? 1 0 3 0원 I s 아, uh, yeah. This lounge, you need to c h e c p i p l 3 0 0 p r n 아, 아, 머리 다 빠지고 있네. Most of USA, like the American people, they are not using the umbrella too much, isn't it? Right. p e o p l e t use umbrella too much. Do you s e c r i s o u say, Chris, people use umbrella a lot? Uh, yeah. Oh. Must. Must. <laughs> I guess so, because they all have very good hair style. Oh, we can go inside here? Or? o okay. I'm, I'm okay. Oh. Oh, yeah. Oh, seventy centimeter. That's h oh, not bad. I know this umbrella is more expensive than Korea. That's why this one. A little more bigger than Korea. a bigger? Oh. Yeah, little more bigger than Korea. That's why it's more expensive. Somewhere on the umbrella, it probably says, made in China. Yeah, yeah, I think so. Everything is made in China. Everything is made in China. Yeah, come in. Oh. Anyway, uh, yeah, it's tight, yeah, yeah. it's alright. Yeah, come in. Do you want to put it in? <목소리> 역시 나는 감성적인 사람은 많긴 다 어쨌든 이거 해가지고 지금. 1674, 16,000원 정도? 여기서 컴퓨터 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켰어요. 오, 아메이카 맛다편리법 주네, 여기. 못먹는데 한번 먹어볼까? 음 가지 맛이 안나서 좋네 괜찮다 먹은 맛 햄버그 어? 바로 부네 와. 네 음, 짜장면 맛이 나 이상하네? 미소국인데? 미소국에 양파 들어가고 아, 아침부터 든든하게 먹네 내가 못 봤었었는데 여기 보면은 오랜 시간 뭐 사용하는 거 약간 조금 뭐 자제해 달라 약간 그런 게 있었었나 봐요. 그런 것도 모르고 나는 계속 사용하고 있었었네.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얘기하셔가지고 아 굉장히 죄송하네. 편집하는데 시간 가는 게 너무 몰랐어. 1시간 오피카에로 오시오 아하죄송습니다 감사합니다 2 3 0아 이제 호스텔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호텔이나 뭐 그런거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다 일본 화장실은 이렇게 우산 걸 수도 있고 가방 걸 수도 있는 이런 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네 신기 하다 죄송합니다. 아, 텐진? 텐진. 텐진은 이쪽이 아니에요. 지하철 서브웨이. 서브웨이. 죄송합니다. 텐진은 이쪽이 됩니까? 2번 노선이죠. 이쪽을 오셔야 돼요. 2. 아, 감사합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2번. 좀다 왼쪽에 계시네요.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기도 없고, 어, 약간, 막 정해진 규칙? 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잘 지키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런 거보마워야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였었으면은, 중간에 저기 사이사이에 껴가지고 이렇게 또 들어갔을 거 아니야. 오, 여기가 하카타에서, 텐진으로 가는 곳. 약간 제가 듣기로는 하카타가 후쿠오카의 가장 시내라고 들었었는데 제가 느껴본 하카타랑 텐진은 텐진이 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원화가? 한번 탈 때마다 한2 0 0 0 원씩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한번 더 충전을 해야겠다 이게 생각보다 비싸요 이 지하철 마저도 한번탈 때마다 거의 한 2,000원씩 들면은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지금 한 3개여 왔는데 2,000원이거든요 음 이게 일본 복권 실임생 코코 코테가 타카라구 표시를 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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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くらですか2 0 0학2 0 0 2 2 0 0학이1위에이학0에이학에이 학위에. 이 학위에. 이 학위에. 이 학위에. 이 학위에. 인 학위에. 이인위에이 학위에. 이 학위에. 니다위에이 학위에. 이 학위에. 이 학위에. 이 학위에. 이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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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텐진이구나 아. 아 근데 완전 신기한 게 이거 우산 이거 이 우산 있잖아요 투명 우산 이거를 거의 여기 사는 사람도 50% 이상이 이런 우산을 쓰고 다니는데 되게 신기한데? 뭐야 이것 때문에 지금 줄서 있는 건가? 코코가 유메이됐す 유메이 유메이. 아 유메이. 네. 아 네. 네. 아. 네. 와 지금 뭐 애니메이션 속에 들어와 있는 거 같네. 아저씨 너무 무서운데? 얼굴을 다 가리고 저렇게 다니시니까 뭔가 무섭다. 오. 제가 나이나월스 하카타 캡슐 호텔 이후에 여기 또 캡슐 호텔이 있다 그래가지고 방 가격이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가보려고 또 왔습니다. 이름은 호스텔이고 앞에 캡슐이라고 붙어져 있잖아요. 이것도 캡슐 호텔인데 이틀 동안 묵었던 데는 5만 원짜리 여기는 2만 5천 원짜리예요. 이제 가성비 어떤 게더 값인지 볼수 있겠죠? I made 22,000 today. Uh, oh, that, that one. this, t one, 0 0 y e k n more. Yeah. Yeah. Tomorrow. Uh, tomorrow. k out. k Okay. Eleven k o k k you. t h a 약간 한국 그 찜질방 같은 느낌인 건데? 3티어 덥다, 더워. 내가 S2. S. 에? S2? PMU. すみません私は s 2です <笑><笑>すみません。<笑> s 2あ s ここここここあけここああここあ o k o k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すみませんく s s とは p は o k ですか n o あえはあすみませ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우. 잘 아, 여차다차, 너잘 다니네. 두 이거다. 와, 아, 푸짐하고 뭔가, 아, 오, 와, 이거 뭐야? 앉아서 하는 건가? 근처에 맛있는 집이 있을까요? 아시어요 어. 텐진뉴. 아, 텐진유메도 어. 라면. 라멘도. 라멘라멘 일본의 밥한だったら大丈夫ですか 어. 日本ごと. 日本日本のご飯. 어. 日本 아, と 어. 一 어. 응. えっと今. 아 아까 직원분이 알려주신 것은 여기인데 이곳은 지나쳤거든요? 근데 여기가 애매해. 아 캡처 말고 그냥 주소를 따올 거야. 아 죄송한데 이혼진데스까 네. 아 코코와 코코와 코코데스까 코코? 코코. 코코. 예? 아빠도가 어. 코코 <목소리> 아, 아루. 어, 아리가또 고즈마스. 아, 역시 물어보는 게 최고야. 핸드폰 없어도 살 남자야. 나는. 오, 아, 생각보다. 어, 그래? 넌 어? 어? 보고, 코코, 코코, 코코. 아, 아리가또 고즈마스. 아, 리가또 아, 캡슐 호텔 직원분이 추천해준 곳이 여기랍니다. 아하. 뭘 먹어야 되지 근데? 너무 예쁘지? 아무도쿠자리 스위스 아, 남의 엄마가 1 7 아, 아, 도아카운터 아, 아 베스트 메뉴가どこ데 아, 스트 알나타 오스키 셰프레스가 아, 어떠시오? 20% 터가 아, 어떠시오? 아, 어 오케이. 아, 콜라, 콜라, 콜라, 아, 어. 콜라, 응, 물은 이렇게 주고 소스들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콜라는 이렇게 일본 콜라는다 이렇게 생겼나봐1 5 0 m 리 확실히 일본은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일본사람들 2만원짜리 밥? 그것도 되게 싸게 느끼는 것 같아요 한국으로 치면 김치찌개를 2만 3천원 주고 이렇게 먹으면 어? 비싼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런 외식 문화는 식싶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먹는 것 같아요 나는 조금 부담스러워 그리고 음식점 뷰 저기 앞에 빠진 코 있어요 와 일본은 어디 가도 빠진 코가 있네 아 지금 한 10분 지났는데 음. 내게 안 나오길래 계속 두리번거렸더니 결정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웃음> 나는 아까 다 결정해서 간줄 알았어.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이게 매운 거랑 안 매운 버전이 있는데 매운 건 너무 맵다 그래가지고 앱질인 저는 그냥 보통 맛으로 시켰습니다. 하이! 맨날 가는 아이티 하러 오사라와 아 사건이고 여유가 있잖아. 어떻게 무너지면 나 거리할 수가 있어. 네.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어. 어. 프리 아, 프리 라이스, 프리 라이스 아, 오케이 <웃음> 아. 아, 뭐지? 조금만 먹어볼까? 아, 이거 무슨 닭 게장처럼 되냐? 기름기 잘자리는 그리고 치킨 4 개에 밥 계란. 콜라 포함 천사백팔십 원. 이게 궁금해.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와 화장품 맛이 나네. 와 어지럽다. 어 아. 음. 그냥 깔끔한 치킨 이게 무슨 맛이지? 맛은 있는데 깔끔한 소고기 먹국 베울라 그러다가안 맵고 매울라그러다가안 맵고 약간 그런 맛이 라더가원라 네. 네. 브라더가 브라더가 브라더가 브라더가 브라더가 는라더가 브라더가 브라더가 가 브라더가 브라더가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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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어지럼증이 생기는데 그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약간 빈혈기, 약간 스트레스성 빈혈기, 약간 그렇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고 화이자를 맞고 나서부터 이런 증상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원래 오늘도 막 어디 어디 한번 가보려고 했다가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내일도 비슷할 것 같거든요. 오늘 저녁에 나가가지고 뭐 좀 놀아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었 일단은 몸 상태가 이러니 오늘 한번더 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끔한 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이만 짜네